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진행된 더 게임 어워드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새로운 게임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솔직히 이거저거 잡다한 게임이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다 아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액기스들만 모아볼까 합니다 먼저 수상 부분입니다 올해 게임 상인 고티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예상대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자로는 영화계의 거장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참여하여 더덕 영예가 돋보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에 대한 논란이 하도 많아서 그런가 해당 게임의 수상 당시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F와 B 부... 등으로 도배되는 우픈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죠.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게임 중 가장 기대되는 게임에게 주는 기대작품상은 숱한 기대작을 제치고 엘든링이 차지하였습니다 엘든링은 다크 소울을 제작한 소울 라이크의 명가 프롬 소프트웨어와 왕자의 게임의 저자로 유명한 조지 gg 마틴의 합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만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가 봅니다 솔직히 이번 게임 어워드에서 게임이 공개된다는 루머가 있어서 잠도 안 자고 지켜봤는데 결국 은 안나오더라구요 흐얘는 <웃음> 대체 언제 나와 그밖에 게임 디렉팅상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각본상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미술상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제치고 고스트 오브 스 시마가 차지하였네요 음악상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음향 디자인상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놀랍게도 연기상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에비를 연기한 로라 베일리 배우가 받았습니다 뭐 솔직히 어 스토리적인 문제와 배우의 연기력은 전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음... 우수서비스 게임상은 욕이란 욕은 다참먹었으나 꿋꿋하게 개발을 진행해 갓겜 소리를 듣는 노맨즈스카이가 인디게임상은 고티 후보까지 오른 게임 하데스가 수상하였고 vr ar 게임상은 올해 vr 게임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벨브에 죽지 않은 개발력을 선보인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수상하였습니다 접근성 혁신상은 솔직히 스토리 빼면 이게 사람을 갈아서 만든 깻밀했거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를 선보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차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액션 게임상은 하데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상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롤플레잉 게임상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상 필심 마지막으로 100% 팬 투표로 진행된 플레이어의 목소리 상에서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제치고 고스 오브 스시마가 수상하였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평론가와 일반 대중들의 시선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잠시 뜨거워지기도 하였죠 아 그리고 최고의 e스포츠 선수 상으로는 이번 롤드컵 우승의 주역인 쇼메이커 선수가 수상하여 잠시나마 차오르는 국뽕을 만끽할 수 있었죠 뭐 대충 이렇게 몇가지 수상을 걸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라스오버스 파트2는 결국 게임 어워드에서 7번왕과 고티를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논란이 많긴 한데 스토리 빼면 진짜 넘사벽인 게임은 맞으니까 음, 어... 할말이 많긴 하지만 음... 이만 넘어가도록 하죠 새롭게 공개된 첫번째 게임은 바로 니얼 레플리칸트 버전 1.247-4487-139입니다 2010년에 공개했던 작품을 2020년 버전으로 버전업한 작품으로 그냥 쉽게 설명해서 리마스터 내지 리메이크를 통해 새롭게 발매하는 게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던 니어 오토마타의 전작인 만큼 공개된 게임 플레이에서는 비슷한 구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퍼펙트 다크 리부트는 다소 우리들에겐 생소한 게임 이름인데요 닌텐도 64의 황혼기인 2000년 5월에 발매된 이 게임은 지금의 콘솔 fps는 골드나이에서 시작해 퍼펙트 다크에서 발전하고 헤일로 에서 완성되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엄청난 평가를 받은 fps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메타 스코어가 무려 9 7점일 정도니 말 다했죠 이 게임의 제작을 맡은 더 이니셔티브는 엑스박스 스튜디오에 새롭게 들어온 신생 스튜디오인데요 이 회사의 멤버들은 gta의 제작진부터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 언차티드 시리즈 가드 워 시리즈 배틀필드 시리즈 코로브디티 시리즈 헬로 시리즈 등등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게임들을 제작했던 굵직한 개발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신생 스튜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트리플 레이크 게임을 뽑아낼 수 있는 짬이 있는 회사라 많은 해외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레포드의 제작진의 신작 백포블러드도 공개되었습니다 뭐이 게임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를 통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후드 아울로 레전드는 pve pvp가 공존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딱 게임의 분위기를 보면 어세신크리드의 멀티플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제가 놀란건 이 게임의 제작사가 스모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이 제작사가 만들었던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갭 차이가 좀 크죠? 다음으론 국뽕에 취하게 만든 붉은 사막이 공개되었습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는 트릴러를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의외로 게임 어워드 속 국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크래프톤 사나의 신생 스튜디오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가 개발하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인데요 데드스페이스의 개발자인 글렌 스코필드가 디렉터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중분해된 데드스페이스의 후속작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트레일러를 보면 데드스페이스의 느낌이 진하게 묻어있는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인터뷰에서 글렌은 데드스페이스를 기억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제 데드스페이스와 비슷하게 제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출시 예정인 만큼 아직 개발 초창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크래프톤의 신작 공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탑다운 슈팅 게임인 썬더 티어 원도 공개하였는데요 테러리스트 집단에 맞서는 군인 이라는 배경을 가진 이 게임은 데모로 풀려서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전략적이고 무거운 느낌을 잘 살려놓은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사람이 좀 몰린다면 마니아들은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어 보였죠 전통적인 rpg의 대명사 드래곤 에이지의 신작 드래곤 에이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냥 드래곤 에이지 라는 굵직한 네이밍을 가진 이번 작품은 2014년 극찬을 받았던 인퀴지션 이후 6년만에 공개한 신작으로 많은 드래곤 에이지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임 중에 가장 어이가 없던 게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크투를 뽑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나름 꽤 인기있는 프랜차이즈인데 후속작에 대한 소식이나 루머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공개되었거든요 다소 투박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시네마틱과 띵금없이 애니메이션도 공개하는 등 전체적인 게임성의 진화와 더불어서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라는 ip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조금 특이한 점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배우 빈 디젤이 시네마틱에 출연한 것은 물론 총괄 프로듀서로 제작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네마틱만 공개되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의 rpg인 몰락한 왕의 실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관에 등장하는 빌즈워터와 그림자 군도를 배경으로 하여 매우 음침하고 다크한 느낌의 매력인데요. 전통적인 턴즈 rpg 방식의 게임으로 국내 게이머들에게는 세븐라이츠 와 유사한 진행방식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론 전작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다시 돌아온 매스 이펙트의 차기작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진 않았지만 레전드를 찍었던 매스 이펙트 시리즈 1편의 개발에 참여했던 많은 개발진들이 다시 바이오웨어로 돌아와 차기작 제작에 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메스 이펙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게임 어워드에 대한 액기스 를 모아보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상식 부터 많은 국내외 개발사들의 신작 공개까지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 게임 어워드 이번에 공개된 게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게임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